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입니다 55th love letter 자신을 버리는 사랑 요한복음 10장 11절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sacrifices his life for the s h e e p 어, 요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외우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떠있는 이미지 속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음 저희가 자주 보는 CV나 The Message 번역은 아닙니다. CV에서는 sacrifice, 대신, sacrifice 희생하다 대신에 Give up이라는 여러분이 더 많이 익숙한 구어적인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포기한다는 거죠. The good shepherd gives up his life for the sheep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The message에서는 좀또 구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the good shepherd puts puts them before himself. puts his puts the sheep before himself. 그러니까 put someone before someone 또는 뭐 put something before something. 뭐 이런 것이 구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뭐 뜻을 그대로 흘러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 앞에, 무엇 전에 무엇을 둔다는 게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 good shepherd puts his sheep before himself. 그 자신보다도 그의 양떼들을 양들을 더 우선시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선시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겠죠. 달림의 상통하는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도 남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도 희생한다는 표현이겠고요. 예. 음. 어떤 제목으로 50 fifth love letter를 어떤 말씀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볼까 하다가 어, 요즘에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께서 저에게 주는 생각에 가까운 이한 영어 성경 문장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음, 저는 최근에 어, 저희가 이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 예배 또 지금 한 달째 어,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남을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우리 그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줘서 같이 뭐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 또 하고 있는데요. 어, 실내에서 보는 시간이 많으면서 저도 뭐 원래 그렇지만 저는 뭔가 드라마나 이렇게 모든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에게 좀더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그런 드라마들 아니면 좀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을 나중에 좀 열기가 식었을 때. 종영이 된 뒤에 이제 완결이 됐을 때쭉 이제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이어서, 음, 이제 복원해요. 최근에 이제 호평을 받은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을 이제 저도 이제 달린다는 표현을 쓰죠. <웃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뭐 달렸다는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틈틈이 봐서 이제 저도 그게 15화인가 16화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신 분들. 거의 이제 끝에 한두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여기 이 화제의 드라마였던 사랑의 불시착에 이제 리정혁이죠 북한 남자 리정혁 중대장 그리고 손예진 씨가 열연한 윤세리 뭐 재벌가의 딸로 나오는 윤세리 이런 찾아봤네요 아 제가 되게 슬픈 게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뭐, 그런 나이 많은데 듣고 계신 분들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름을, 참, 이게 너무 슬퍼요. 이름을, 어, 이름을 자꾸 까먹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홍대 쪽에서 이제 카페를, 어, 뭐또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들인데, 제 가장 근무 많이 했던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제가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예. 누구 씨는 어떤 때 제일 좀 나한테 이제 속상하냐. 같이 이제 일하는 관계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그만둔 친구인데 어, 이걸 듣진 않겠죠. <웃음> 뭐, 들어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사장님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해줄 때 너무나 속상하더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무슨 사장과 알바생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뭐, 친구이건, 친구가 아닌 그냥 어떤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어, 아, 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가치 없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진짜, 뭐,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좀 정신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좀 정신이 없을 때, 어, 그 친구가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해야지 했는데 이제 다른 일들로 잊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사실 맞아요. 예, 변명이긴 한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친구도 조금 조금은 풀리지 않았나.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다른 알바생한테 다른 알바생들 그런 얘기를 이제 세 명이 같이 있게 된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선생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제가 어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옆에 이제 저하고 그런 정리가 끝났던 그 친구가 아 누구씨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원래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세요 아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어몇달전 일인데 어그 친구도 이제 섭섭한 게좀 풀리지 않았나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그런 안 좋은 기억력을 얘기하는 걸 봐서는 예, 이제 좀 풀리지 않았나. 예. 어 옆으로 잠깐 샜네요, 여러분. 예. 이런 걸좀 재밌어하는 분들은 재밌어할 것이고 싫어하는 분들은 아저 사람 또 시작했구나. 예뭐 이게 뭐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약간 그런 채널이에요. 예. 좀더 시리어스한 거는 이제 좀 다른 채널에서 제가 할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진짜 잡담이 없이 그냥 영어, 중요한 영어 성경문장 암기하면서 이렇게 짧게 짧게 예, 그런 채널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곧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그 사랑의 불식착 얘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제목 자신을 버리는 사랑. 사실은 사랑의 불식착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감동적인 이런 사랑에 관련된 드라마들에서는 사실은 이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절정 부분이 대부분 이제, 어, 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든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상대가 위험에 처하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자기가 난처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런 거에서 이제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내가 어떻게, 뭐, 리정열 같은 경우는 진짜 그총 정치국장인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뭐 국무총리급인가요? 국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굉장히 고위직의 그 아버지가 정말 숙청을 당할 수도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고, 뭐, 윤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이제 그, 남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도 이제 리정혁그 중대장에 대한 자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북한에서 또 이렇게 어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나 안 보신 분들은 더 황당할 거예요.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좀 황당한 그런 구석들이 좀 있잖아요. 뭐 도깨비 전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려니 하고 재밌게 보는 거니까 뭐 이해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기꺼이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는 포기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 이제 우리들이 시청자들이 많은 감동을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렇게 뭐 불이 났는데 자기의 생명을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불이 아니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불에 타서 상처나 죽, 어, 생명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이웃들에게 노크를 하고 뭐 그런 분들 떠올랐고요 예. 뭐 이렇게 전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가 생명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 굉장히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굉장히 순고하게 느껴지고 자주 볼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살면 살수록 어떤 진짜 두 가지 부류 아주 좀 극단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부류에 이렇게 나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칼같이 나눌 수는 사실 없지만 우리도 다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정말 사람들을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특히 이제 뭐 제가 어떤 조직에 있다 그러면 상사로 주로 모셨던 분들 중에 기억해보면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이기적이라고 하죠 예. 그사실 신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과는 좀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좀 탐욕이죠. 이기적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막 화병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고 결국에는 그상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거리를 유지한 관계만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멀어지는 예, 그것이 음뭐 거짓과 술수를또 많이 쓰는 경우는 더 최악이고요. 사실 거짓의 사탄을 하나님의 원수인 신의 원수인 원수를 성경에서 이제 사탄인데 거짓의 압이다. 예. 그런 모든 거짓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사실 그 사탄이 거짓말과 이간질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 아담과 하와를 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서 떼어놓게 만드는 신의 사랑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탄이 한 거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음. 거짓말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깨뜨리는 여전히 반 음, 반면에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살리는 그러한 신을 닮은 모습, 오늘 제목에 나온 이것은 신의 아들이 이제 한 말이잖아요. I am the good shepherd. 근데 진짜 이게 말로만 한게 아니라 어 그분이 진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 정말 이거는 너무나 사실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이게 쉽게 믿겨질 수, 믿겨질 수 없는 게 당연한 사실 팩트라고 늘 생각해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음 그런데 이런 신의 그런 형상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오브 가이라고 할까요 이런 희생하는 사랑 예. 이런 천국의 단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사실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음,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죠. 예. 굉장히 순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앞에서 되게 겸허하게 되죠. 그분들의 사랑을.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예.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충격이 객관적으로 이런 상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 어, 또, 객관적으로 내가 훨씬 낮은 위치에 느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날 위해서 희생했을 때는 훨씬 사실 그 좋은 충격이 크게 되죠, 감동이.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경험들을 쉽게 떠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예. 너무나 슬프게도 객관적으로 나보다 권력이 있고 엄청난 정말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거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웃음> 무슨 얘기하는 자식이겠죠 희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반대의 경험 반대의 소식들에 굉장히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뭐 고위직의 갑질이라든지 횡포라든지 어떤 잘해주는 척해 날고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이었다든지 이런 거를 사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사실 아 그래서 저도 정말 객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버려서 저를 위해서 했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예, 저를 위해서 희생해 줬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분들보다 높았다는 게 아니라 동급 내지 <웃음> 이게 <웃음> 다 보니까 좀그 조금 죄송한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뭐 저보다 못하다는 표현은 좀 웃기고 하여튼간 어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여간 제가 볼때와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이런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것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으리라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떠올랐던 사람은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어,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사회적으로 검찰의 뭐 기소 독점이라든지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기소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뭐,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소가 되면 어떤 그런 형사재판에 이런데 기소가 되면 이제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물론 거기서도 이제 무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거의 어 어떤 어 유죄라고 이미 이제 많은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기소가 되면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던 사람이 퇴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삼성 같은 데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이고 중요한 권력이죠. 검찰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검찰 기억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오늘 뭐 이런 경치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났던 검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어떤 원치 않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이제 소송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서. 만났던 검사라고 하기엔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되죠. 예, 어떤 뭐 조사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 오른 년 전에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죠 서울지검이라고 중앙지검이라고 하죠 뉴스 같은 데서 거기에 이제 한 검사분이 이제 제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음. 어 당시엔 저도 이제 고소 대리를 해서 변아 고소 대리를 해서 변호사 수임을 하고 저에게 이제 사기를 쳤던 예, 그 사람들도 아, 무죄를 주장하고자 이제 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그 이제 두 명이 저한테 두세 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 이제 초등수사를 경찰서에서 먼저 이제 사기나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제 굉장히, 아, 사기 피의자 같지 않은, 예, 어, 막 커피도 뽑아, 뽑아 오고, 거의 뭐, 저는 좀 이제 아, 이 사람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제 소설을 많이 써갖고 왔더라고요 어~ 하여튼간 그러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아~ 어, 비싸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바꾸더라고요 변호사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쪽 변호사들이 이제 많은 수임료를 받았으니까 아~ 어,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제 그 의뢰인에게 돈값을 해주길 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열렸는데, 어,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 증인으로 이제 몇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고, 마치 제가 무슨 아무런 사기 피해도 없는데, 무고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양,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살면서, 어, 많이 힘들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야, 저 사람들, 뭐, 그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법, 저 변호사 될 정도면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 사건을 이제, 기소한 분은 이제 다른 검사분으로 알고 있지만, 하튼간그 법정에서 검사했던 분이, 음, 굉장히, 똑똑하시기도 하지만, 음, 뭐, 제가 또 이렇게 여자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조차도 성차별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드린 것은 아니고, 어, 좋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검사셨는데, 여자셨기 때문에 더 남자들보다 뭐 따뜻하게 느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별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바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또 엄청 따졌었거든요 예. 사장님은 왜 얘기하다 보면 왜 여자 임원이냐 여성 이모, 여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저런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 잠깐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유리 천장 글래스 n 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나 이런 게 어떤 나라보다 좀 심한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뚫고 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 알바생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드리는 이 검사님 같은 경우는 하여간 뭔가 그러니까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무적으로 그거를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참 저를 이렇게 응원하는 눈빛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어, 굉장히 제가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많은 수임료를 받았던 피의자 측의그 똑똑한 여러 로펌의 그 변호사들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일 때그 검사님 혼자인데 일당 백이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자마자 어 재판장이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증거 반대되는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좋은 쪽으로 아저 검사님은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사실은 그 피해자인 제가 그 사건을 얼마나 많이 반추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더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놓치고 있던 부분을 굉장히 잘 기준을 잡아주시고 증거를 제시를 해주셔서 제가 결국에는 정말 한 2년여에 걸친 걸친 소송 굉장히 길었어요. 예. 어, 포기할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분의 활약으로 그분의 그 검사님은 본인이 할 바를 했지만 제가 처음 만났던 그 검사님은 굉장히 정직하고 유능하고 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법정을 떠날 때면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분 쪽을 바라보고 이제 목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뭐 재판장은 판사는 사실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뭐 재판장한테 인사는 하진 않았고요. 마보하는 것 같으니까 저 맡았던 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가볍게 목례를 하면 그분이 저를 진짜 고개를 돌려서 그 인사를 같이 하시고 눈빛이 힘내라고 어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도울 거니까 힘을 내라고 그런 눈빛을 주셨어요.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어, 그래서 저분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검사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분의 정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다할수 없지만 그분의 정말 어떤 책임을 완수하심으로 저의 어떤 피해가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요즘에 또 검사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또 검사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권 결정권 다르게 한 권력이죠 파워가 있다 보니까 유혹도 많고 그런 개인의 살이사욕을 채울 수 있는 쉽게 채울 수 있는 뭐 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제안들도 많이 받겠죠 청탁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거의 확증이 되는 심증이 드는 그런 검사들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검찰개혁이, 뭐, 공수처니,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떤 조직 안에도, 어,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그 위치를, 어,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좋은 셰퍼드 아메시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 양들을 본인의 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어, 네, 오늘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네요. 음,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우리는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존재인 신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그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게 해주셨다는 이 충격적으로 좋은 사실이 태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신의 선물이다, 신의 은혜다 이런 것을 뭐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앞자를 따면 신사크더라고요. 신과 사랑에 빠진 신사크. 예. 예. 그 드라마 예. 왕자의 뭔가 했던 거, 거기 뭐 나온 이름은 산사크인가 뭐 이런 것 같네요. 예. 자, 죄송해요. 옆으로 세서. 예. 아.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우리 젊은이 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눈 감고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음, 믿고 싶지만 와닿지 않는 뭐 학생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나이를 떠나서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다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제가 스물다섯. 살 이유였어요. 어,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어, 이 놀라,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사모하면서, 그걸 주시는 분은 신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도구가될수 있겠지만, 어, 궁극적으로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신과 나누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열쇠가 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신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신께 어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늘 말씀드리지만 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오늘 나온 것처럼. He is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sacrifices his life for the sheep. 예, 그분께서 어, 너무나 중요해요. He gave up his life. 그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어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입니다. 어, 저도 사실 어... 요즘은 특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지탱하는 것은 그리고 영원히 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그런 신의 사랑인 것이 분명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아, 오늘 많이 했네요. 어좀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 건강하자고요. 건강해서 만나기 바랍니다. 예, thank you for listening.